견과류. 견과류. n 땅콩. 땅콩. p e a n u 아몬드. 아몬드. 피칸. 피칸. 피칸. 호두. 호두. walnut pistachio pistachio pistachio chat c a t pine nut cashew cashew nut e hazelnut hazelnut, hazelnut. 밤, 밤, chestnut. 호박씨, 호박씨, pumpkin seed. 해바라기씨, 해바라기씨, sunflower seed. 브라질러트, Brazil nut Brazil nut Coconut Coconut Coconut